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여러분들 코딩 잘 하고 계시나요? 아, 계속 반복해서 타이핑 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뭐, 나는 컴퓨터를 잘 사용할 줄 몰라 나는 뭐 라이너도 되게 힘들게 간신히 하고 있어 아 쟤는 뭐, 컴퓨터 조립도 잘하고 스펙도 잘 아니까 컴퓨터 뭐잘 활용하는 IT 기기 잘 활용하는 사람이니까 이거에 절대 비례하지 않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주변 친구들도 보면은 컴맹인데 코딩 잘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은 하나 부분을 지긋하게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얻을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타고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그 시간 들어갈 때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반복, 반복, 반복해라.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계속 데이터를 확인해라.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이두 가지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그 메쉬 부분을 이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해보죠. 자, 그러면은 우선은 제가 예전에 그 그렸던 거, 예전에 작업했던 파일 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11번째 워크숍에서 했을 때 우리가 그 이렇게 구를 하나 만들어 봤었죠. 예, 네, 요걸 한번 가져와서 메쉬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보죠. 그래서 다 선택을 해가지고 저는 카피. 페이스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필요 없는 거 지워주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전했던 작업이죠. 그래서 포인트를 파퓰레가 그러니까 기준점을 잡아주고 이 기준점에 근거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이 기준점에 근거해가지고 그 U V를 주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포인트를 생성을 하고 이 포인트로 지금 면을 이렇게 만들었죠 동일한 과정일 거예요 동일한 과정으로 할 거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사실 여기 메쉬에 가보게 되면 클릭해 가지고 아 뭐야 메쉬 스피어를 클릭? 클릭하게 클릭 되면 이렇게 메쉬가 하나 만들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죠 이렇게 베이스를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아 여기 알값을 가져와 볼까요 이렇게 크롬 가져오면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U도 만들어주고, V도 만들어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제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사실 그 메쉬 부분은 그 라이노의 주종목은 아닌데 여러가지 그아널리시스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 것들인데, 잠시만요. 이렇게 눌러주고, 메쉬를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보게되면 뭐, 그렇죠? 디컨스트럭트 메쉬하면 우리가 디컨스트럭트 벡터도 있었고, 서피스 커브 다 있었죠. 메쉬 갖고 게 되면 뭐 뻔하죠. 이렇게 벌텍스를 쭉갖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 한번 전체적으로 페이스 그리고 음 C는 뭐야? 컬러? 벌텍스 컬러고 이건 이제 노멀 벡터. 노멀 벡터가 되겠죠. 노멀 벡터는 그그퍼펜드큘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한 보면은 여기 벡터 보시면은 아 디스플레이 가야지 디스플레이 보시면 벡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있죠. 그래서 이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노멀 벡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예, 각각의 이 주어진 이 면에서 이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퍼펜드 켈러 하게 뭐 그런 거고,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죠. 우리가 다 과거에 했던 것들이죠. 셀피스나. 그 커브에서 다 했던 부분들이고 일단 이거를 지워줘 볼게요. 너무 정신없으니까 그리고 다시 메쉬로 들어가보면은 아뭐 볼륨 같은 거 재일 수도 있고 음 페이스 노마 같은 것도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 y 리시스 해주는 거고 유틸리티 가보시면은 뭐 플립 시킬 수도 있고 노이 벡터를 그리고 뭐 쿼드에서 트라이로 바꿀 수도 있고 트라이에서 쿼드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여타 다른 메쉬 툴에서 제공이 되는 기본적인 메쉬 어나이시스랑 그매니퓰레이션 하는 툴들이 여기 이렇게 있죠. 메쉬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 저번 시간에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그 CAD 플랫폼에 가더라도 메쉬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그 요소기 때문에 중요하다기보다도 베이직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일단 기본 기존에 있던 거 얘를 이제 트윅을할 건데 자 일단 더블클릭해서 필요 없는 걸 한번 지워줘 볼게요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보죠 일단 서피스 필요 없고 그렇죠얘 나중에 우리 콘스트럭트할 거니까 지워주고 다 지워주고 그리고...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음... A는 하고 A는 pts 해주면은 나오겠죠. 이렇게 포인트들이 나오겠죠. 아 근데 지금 리스트 오브 리스트로 담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 지금 이게 벡터 3를 담고 있는 리스트가 있고 이걸 또 담는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해드렸죠. 복습해보죠. 포토샵 열게요. 자 보시면은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혹은 어레이라고도 하고 뭐 1, 2, 3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이렇게 담겨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얘네들이 이 바깥에 큰 리스트가 또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이렇게 이렇게. 자. 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리스트, 두 개의 리스트, 세 개의 리스트 각각 리스트들이 이큰 리스트 밖에 이제 담아져 있는 거죠. 이거를 스크립팅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안쪽 루프에서 우리가 그 템프 포인트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 담았죠 얘는 이포룹 스콥 밖에 있겠죠 스콥 이 영역 밖에 그래서 새로 만들어주고 이 루프를 다 돌고 나오면 이제 저장에 다돼 있는 상태고 이 앞에 있는 그 벡터 아, 포인트 리스트 죠 포인트 리스트를 여기 pts 에다 담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담았고 뭐 굳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 아, 리스트 오브 리스트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보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죠 아자 위에서 m 한 다음에 아 메쉬하고 M은 U 메쉬 하고 m 은뉴 메쉬 다른 콘스트럭터가 mt 에요 아무것도 필요없고 눌러주면 이제 메쉬가 하나 만들어진 거빈 그 메시 empty list가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우리는 m 해가지고 벌텍스에서 아, 벌텍시스에서 add를 시켜주는 거죠. 뭐를 자 이렇게 열면은 뭐 싱글 넘버로 되고 더블 넘버로 되고 포인트 f 아, 되고 포인트 3d도 되고 이거 제가 비디오에 녹화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그 얼마 전에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 포인트 3F는 뭐고 3D는 뭐냐고 라 여쭤보셨는데 이게 약간 그 관습 같은 거, 컨벤션 같은 건데 이제 여러분들 원래 포인트는 포인트죠. 근데 포인트 2D도 있었겠죠. 그러면 XY라는 프로퍼티를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직관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포인트 3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컨벤션 같은 거죠. 포인트 4 가능하겠죠. 근데 아, D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더블이고, 플롯이고. 그래서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포인트 3F를 쓸 거예요. 프로그램상에서 포인트 3D도 있고, 3F도 있는 거는 두 개의 별도의 어떤 익스프리식한 데이터 타입을 제공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라이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설계 툴이고, 또 게임이나 이런 쪽으로 메모리를 이렇게 리얼 타임으로 계속 어사인하고, 또 소고하고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블을 많이 이제 쓰는 것 같고, 제가 이거 관련돼가지고 브런치에다 글을 하나 남겨놨는데 짧게, 짧게 남겨놨는데 여러분들 좀더 알고 싶으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거기다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자 우리는 그냥 템프 P라고 해가지고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어, A는 M 하가지고 한번 보죠. 플레이 시키게 되면 일단 에러는 없고 아... 어, 밸리데이트 하지 않는 메시가 들어왔다고 하, 해, 해요.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는 메시죠. 이게 문제 뭐냐면, 우리는 벌텍스를 집어넣었으면, 은 커넥티비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커넥티비티 한번 만들어보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 이 메시 데이터 스트럭처에, 스트럭처에 워낙에, 그, 페이스라는 게 존재해요. 페이스. 페이스 있죠. 그 다음에, 얘, 리스트니까 카운트가 있겠죠. 그래서, 4를 볼 거예요. 4 해서, int i는 0. 0, 0에서 시작해가지고, 얘가 이 카운트보다 적을 때까지 이게 유효하다면, 루프를 해라. 뭐,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m, face, faces에, faces에 parenthesis, 아, 그, 그 대괄호 열어주고, 그 다음에 i 하게 되면, 이제 각각 여기 있는 것만큼 이제 루프를 돌겠죠. 아, 여기서 add, 아, 아, 잠시만요. 저번 질은 어떻게 했죠? m 하고 f a c e s 에 닫히게 되면 add faces, add faces 있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지금 워낙에 우리가 add, 우리가 워낙에 그 그게 없죠. 그 페이시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카운터가 없겠죠. 이건 아니고 잘못한 것 같고 제가 포인트대로 돌아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그 다시 포토샵에 들어오게 되면 저번 시간 에 했던 걸 복습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구가 있고 여기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위던 아래던 간에 이렇게 포인트가 팔 필렛 되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뒤로 쭉 돌고.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뒤로 쭉 돌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심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0,0이고,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여기가 1,1이라고 말씀드렸죠. UV가. 이렇게 사각형에서 펼치게 되면은, 얘는 얘에 해당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어떤 특정 K값이 여기 왔을 때, 얘랑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형 만들고 뭐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형 만든다고 한다면 얘는 K고 얘는 K 아이고 죄송합니다. K 플러스 아 1이고 얘는 지금 U방향으로 가니까 K 플러스 U 플러스 1이 되겠죠. 네. 그리고 얘는 K 플러스 그냥 u 구요 네. 이해되시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포인트 를 루프를 돌아야죠. 포인트 루프를 도는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어차피 우린 요거 고대로 한번 돌아보죠. 기존에 만들어진 대로 이렇게 재활용을 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고스란히 재활용을 하는 이유가 지금 이걸 루프를 돌면서 포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 인덱스 넘버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하시게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돼요. 왜 마이너스 1을 1을 해주냐. 이제 다시 또 설명해 주려면은 이렇게 포인트 그리드가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k라고 보면은 이 다음 게 존재하고 위, 그 다음에 양 옆에다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다음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예 단계에서 다 컨스트럭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세이프가드 쳐주는 거예요. 못 올라 더 이상 못 가게. 왜냐면 그 인덱스가 깨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더 이상 위가 없잖아요. V방으로. 이럴 경우에 여기서 그냥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워낙에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루프를 돌아야 되는데 그전 단계에서 끝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컨스트럭터, 컨스트럭트, 컨스트럭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씩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쉽게 쉽게 한번 가보죠. 음. 동, 동시에 동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 지금 이거는 우리가 리스트 하나를 만들었을 때 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데이터 스트럭처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 데이터 스트럭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리스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 여기에 리스트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리스트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하나 리스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결국 U, U, U 방향이겠죠. 그렇죠? 각각의 이 여기 안에서 U에서 내가 뭐 5를 넣는다 하면 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0, 1, 2, 3, 4, 5 얘가 얘를 들어가는 거예요. U 방향에서. 그리고 이제 얘는 V 방향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은 내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인덱스가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얘를 액세스 해볼게요. N넘버를 액세스 해볼게요. 그러면 은 V 방향이 하나, 0, 1, 2죠. 그럼 얘가 2가 들어가야 되고 얘도 0, 1, 2, 3, 4에서 N이라고 치면 N넘버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뭐를 가리키냐? 이걸 레퍼런싱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자, 얘네들을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유방향에 있는 애들. 그죠? 렇 자, 그럼 제가 얘를 액세스 해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v 방향, 방향 01이죠. 그럼 1이 되고, 그 다음에 012죠. 그럼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옆에 거를 바로 옆에는 네이버를 만들어 준다면 2뭐 해주면 되죠. 2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2 플러스 1 고정시켜 주고 여기서 2가 되는 거죠. 012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색도 만들어 보죠. 얘 같은 경우는. 0, 1, 2죠. 2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 0, 1, 2죠. 그럼 여기도 2가 들어가야 되고 2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 멘탈 스트처가 이걸 추상화, 상상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코딩을 잘할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고 아, 인덱스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아,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you, V로 해주고, 좀덜 헷갈리게 해주고, 그 다음에 U는 I가 되겠죠. 예. 네. 그리고 v 도 아, 이거 그냥 들어가도 될뻔 했네. 예.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 M에, add, 아, add, face, faces에 치고, 다슬 누르면은 Add Face가 있죠. 이렇게 열어주면은 지금 Mesh Face를 집어넣어도 되고 아 인덱스를 넣어줘도 되죠. Int 32그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 개를 넣거나 삼각형 만들거나 사각형 만들거나 이렇게 할수 있죠. 저번 시간 에 해봤죠. 자이 상태에서 아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오는 데이터는 워낙에 리스트오브리스트지만 이 벌텍스에 있는 거는 지금 한 열로 쭉 들어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더블 어레이가 아니라 하나의 어레이를 가지고서 벌텍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가는게 좋을까? 아자정 int k라고 하고 이거 다 지워줄게요. 인트 t k라고 하고 k는 그 일단 세그 segu에서 곱하기 j를 해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i를 해주면 은 항상 그 k값이 나오겠죠. 해보죠. 그리고 음, 처음에 k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segu를 넣어줄게요. 자, 한번 보죠.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예, 됐습니다. 됐고 지금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쭉 삼각형이 쭉 올라갔는데 F7번 눌러가지고 그리드 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삼각형도 만들어보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 그리드들이 있으면은 자 이렇게 레졸루션을 높여주고 얘가 K라고 하면 이 다음 거는 K 플러스 1이 되겠죠. 얘는 K 플러스 1 플러스 U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 U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이제 다섯 개가 되겠죠. 그쵸?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K 플러스 그냥 U가 되겠죠. 그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다시 시계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이고, 더 보기가 힘들어져 이 반대 패션으로 보면은 k부터 시작해서 k1 했죠. 얘가 지워져야 되고 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ku 그 다음에 k 음아 k 플러스 1부터 시작해야 되고 k 플러스 seg u 플러스 1그 다음에 k 플러스 k seg u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다쳐졌죠. 그죠? 예, 네, 요렇게. 아... 자, F7번 누르고, 볼게요. 뒤집힌 것 같아. 오케이, 됐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아, 이게 그, 벡터를 넣은 다음에 그 노멀을 컴퓨트 해줘야 되거든요? 저번에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애매해가지고, 노멀을 다치고 컴퓨트 해주게 되면, 네, 이제, 이제, 면이 좀, 쉐이더도 그렇고, 깔끔하게 들어갔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어, 우리는 그, 컬러를 한번 이제 줘보죠. 자, 컬러를 줄 때는, 이제 또 이제 루프가 필요하겠죠. 컬러는 워낙에 이제 벌텍스에다가 우리가 어사인 하는 거니까, 벌텍스별로, 요비를, 그러니까 루프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int i는 0. 그 다음에, m에, vertex에, 아, 카운트를 재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쁘게 해주고. 그 다음에, m, vertex, 아, 이제 카운트를 돌 거니까, vertex colors에서 a d d 는게 있을 거예요. 오케이. add 치고 가로 열면은, RGB가 나오고, 시스템 컬러도 있고. 여기서 그냥 시스템 그대로 해 쳐보죠. 원래 컬러 치면 되는데, 이게 네임스페이스가 다안 들어온 것 같아서, 시스템, 그 다음에 드로잉, 그 다음에 컬러. 다치게 되면은 여러가지 컬러들이 나오죠. 여기서, 앨리스 블루를 그냥 해주죠. 닫아주고, 세마이콘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플레이 시키게 되면, 자. 이 맞나? 다른 다른 컬러 레드로 해 볼까요? 눈에 확 띄게. 레드. 자, 빨간색이 이렇게 들어갔네요. 뭐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더 이제 변형을 줘 보면은 그 노말 벡터에 맞춰 가지고 제가 그 컬러를 입힐 거예요. 그3000그 그래픽스 쪽 하시는 분들이 벡터를 가 그러니까 노말 벡터 갖고 쉐이더를 써 가지고 이게 지오메트리가 벨리데이트 하냐 안하냐 이런 것도 많이 보는데 한 번도 한번써 보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가, 우리는 각각의 포인트들이 이게 노말 벡터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각각의 벌텍스들이 있는데 이게 노말 벡터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구가 있으면 자이 구의 중심으로 시작해 가지고 각각의 벌텍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벌텍스들이? 그러면은, 이 벌텍스들을 중심부터 구하게 되면 이 자체가 노말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말 벡터가 뭐야? 이렇게 있으면은, 이 면의 수직. 그죠? 그리고 이 면의 수직. 그리고 여기는 이 면의 수직. 그죠? 각각의 면의 수직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삐뚤어졌는데,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는 정확하게 항상 중심에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단 중심점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만큼 옵셋을 시켰기 때문에 왜냐 면 포인트에 따라서 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 포인트에 따라 가지고 어이고 우린 이렇게 갖고 오기도 했으니까 중심점을 따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사실 이 포인트가 중심점일 수 있죠. 이 포인트가 그래서 우리는 일단 중심점을 알고 있고 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이 중심점 계산할 때 모든 벌텍스들을다 더해가지고 숫자로 나눠도 돼요. 도,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 p를 중심점으로 그냥 직접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제가 그냥 cp 하나 만들죠. 그냥 여러분 공부하는 차원에서 포인트 3d 한 다음에 cp 해가지고 눈 해서 어 포인트 3d 한 다음에 0,0,0 을다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cp는 동일하게 다 더해주면 돼요. cp.x 는 아, 템프 P에 X를 더해라. 그죠? Y, Z 다 가면 되겠죠. Z, Y Y, Z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거, 이게 그냥 오버라이트 시키니까 앞에 플러스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존 값에서 더해지고 기존 값에서 더해지고 그래서 루프를 다 끝난 다음에 여기 나왔을 때는 이 CP가 아, 모든 벡터 다 더해진 거겠죠. 그죠 그럼 그 상태에서 그 c p 에 CP를 c p X를 자, X. X를 나눠주는 거죠. 뭘로 나눠주냐면 은이 벌텍스 전체 개수대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카운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YZ YZ 눌러주게 되고 되면 여기서 제가 B 한 다음에 아, CP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OK 눌러주게 되면 은 B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주면은, 볼까요? 이렇게 자, 이게 나오죠. 그래서, 아, 어, 지금, 얘랑 얘랑 숫자가 같아야 돼요. 예, 네, 같죠. 예, 네. 그리고 이게, 아, 어, 약간의 퍼시전 에러가 있어요. 보시면은, 3, 2, 7, 2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더블, 뭐, 플롯을 쓰냐고 하는데, 일단은 뭐, 퍼시전이 다 갤런티가 되고, 약간 다르네요. 이상하긴 한데, 넘어가죠. 아, 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써도 되고, 뭐, CP를 따로 계산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CP를 일단 계산 했고, 그 다음에, 자, 일단 확대 좀 시켜주고, 자, 우리는 여기 컬러 부분에서 이제, 벌텍스를 뛸 때마다 할 거기 때문에, 자, 일단 가져와 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일단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 3D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음 일단 벡터로 해보죠. 벡터. 자, 벡터를 자벡터 배우진 않았는데 벡터도 똑같아요. 벡터에서 v라고 해준 다음에 u 해서 벡터를 하나 만들어주고 3d로 p a r e n t e s i s 열고 하면 동일하게 construct 나오죠. 여기서 한번 제가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xyz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vertices가 들어오나 한번 보죠. 되나 안되나. 자, 플레이 시키니까 네, construct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금 됐고 이 v를 일단 프린트 시켜보죠. 제대로 나오나 toString 이렇게 해주면 자 플레이 시키면 자 각각의 얘네들이 사실 포인트예요 포인트 예 그냥 바로 그냥 포인트 벡터로 만들으니까 동일하게 볼수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v에서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무슨 오퍼레이션이냐면은, 그, v에서 얘를 빼라는 거거든요. 뭘 빼냐면은, cp를 빼라. 그죠? cp. 일단, 오퍼레이션 되는지 보죠. 자, 에러가 나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3랑 벡터랑 계산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essentially 쟤네들은 parent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벡터 3d로 캐스트를 해주게 되면 될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벡터는 이제 중심에서 나온 노말 벡터가 된 아니 중심에서 나온 그 지금 워낙에 이 각각의 벡터들을 포인트들을 이렇게 한번 보죠 헷갈려 이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코디네 시스템이 있죠 각각의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이 포인트를, 포인트, 이 포인트가 포인트지만, 위치 정보를 갖고 있지만, 얘를 벡터로 보게 되면, 0,0에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은 모든, 그, 스, 뭐야, 벌떼시스들이 서피스 안에 있는, 걔네들은 다 벡터가 요 방향으로 갈 거라고요. 크기나 힘은 약간씩 달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골고루 나가는 벡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옵셋 시켜준 거예요. 그 오퍼레이션이 요거고, 요게 조금, 이제 다른 라이노는 이걸 잘 리졸브해놨는데 다른 뭐 여타 타입스크립트라든지 뭐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혹은 자아 자바 뭐 이런 걸로 하실 경우에는 지원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가 따따 다르긴 한데 이렇게도 가능해요. 각각 의 요소를 그냥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라이노는 이걸 리졸브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더하기 빼기로 벡터 자체가 연산이 가능한데 없으면 이렇게도 하, 하면 된다. 자 동일한 효과예요. 아, 그럼 됐고, 이 중앙에 갖고 온이 벡터들을 가지고 제가 unitize를 해 줄게요. unitize 혹은 normal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벡터가 크던 작던 무조건 0에서 0과 1로 노멀라이즈 해주는 거예요. 가장 큰, 요소가 가장 큰 값을 1 기준으로 나머지 거다 줄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어, 보죠 v.r, 아니지, r이 아니라 아, x 그리고 v.y v.z 이렇게 해주고 제가 플레이를 해볼게요. 아이고 그 말을 안해줬네. 오케이. 자 에러가 떴네요. 지금 이게 워낙에 인풋은 인티전인데 얘가 지금 더블이잖아요. 더블이니까 얘를 캐스트를 해주죠. 이렇게 인트 해가지고 캐스트를 해주고 인트 인트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블이 훨씬 퍼시전, 정확도가 소수점 이하까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에서,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갈 때는 이렇게 자동으로 캐스트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언어 따라 약간 씩 다른데 왜냐면 그숫자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오토 캐스팅보다도 이렇게 익스플리스틱하게 캐스팅을 해주고 O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다 거의 검정색이 나왔죠. 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유니타이즈 했잖아요. 유니타이즈를 하지 않으면 이제 에러가 나고 그렇죠.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되니까 일단 유니타이즈를 해주고 유니타이즈를 하게 되면 0부터 1까지 됐죠. 그럼 얘네들한테 255를 곱해주면 되죠. 볼까요? 255. 각각의 요소에 255. 이렇게 해주면 은자 일단, 문제 없이 나온 것 같고, 음, 잠시만요. 이렇게 해줘볼까요? 여기서 지금 이 값이 오버, 오버할 거예요. 오버플로어가 날 건데, 아, 마이너스 5부터. 자, 그러면 일단 제가 50, 250으로 해주고, 250으로 해준 다음에, 가로를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요렇게. 혹시나 그 값이 255를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해주고, 지금 이게 마이너스 5니까, 일단은 이게 워킹 해야 되니까, 아, 일단은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죠. 메스에서 앱솔룬 넘버로 줘보죠. 자, 이걸 한번 제가 이렇게 라인 브레이크를 줄게요. 라인 브레이크를 주고, 갖고 오고, 메스에서 앱솔루으로 주고, 가로로 탁, 열고, 닫고. 닫고. 동일하게 메세에서 앱솔로 주고 가로 열고 가로 한번더 닫아줘야겠죠 이렇게 플레이시키게 되면 보죠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 자 노멀 벡터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f 7번 누르게 되면은 이게 xy 아 위가 z인데 각각의 z축이 제서 지금 세이프 가드를 줬죠. 엡슬론 넘버를. 왜냐하면 컬러는 항상 0부터 255니까. 그거 아니면 컬러 값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못 하거든요. 깨지는 게 맞고, 뭐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거기 뒤에 세이프 가드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세이프 가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에러가 났을 때, 이제 안 나게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해 준 거죠. 어, 네. 뭐이 정도 넘어가죠. 예. 네. 일단 시간이 또 많이 흘러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컬러까지 이렇게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어, 디스플레이 가면 여기에서 메시 퓨리블을 꺼주면 이렇게 나오죠. 좀 레졸루션을 높이면 이렇게 이렇게. 그고 마지막으로 약간 여기다가 이제 범 범피 약간 이렇게 올록볼록한 그 효과 를 한번 좀줘 보죠. 엑스트라로. 자, 여기 이제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하이제 가면 좋을지 한번 보면은, 음, 자,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린 2단계에서, 자, 제 코드를 좀 정리하고, 2단계는 어떤 단계죠? 포인트를 파퓰렛 하는 단계예요 이건 이제 센터 벡터를 구한 거고, 얘는 페이스를 만드는 단계예요 그죠? 페이스를 만드는 단계고, 얘는 컬러를 어자인해주는, 컬러를 적용하는 그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내보내주고. 그러면은, 제 생각엔 페이스를 만들기 전에 이 부분에서 이제 하이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하이젝을 하면 되는데, 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일단 포인트를 우리가 호스트, 그러니까 각각의 실제 포인트를 파필렛함과 동시에 메시, 메쉬를 여기 만들고, 이 메시 안에다가, 아, 바로 버티스를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루프를 도는데, 이런 식으로 돌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볼텍스마다 돌면 돼요. 왜냐면 볼텍스마다 방문하면서 우리가 이제 거기다가 저걸 줄 거니까 그 변형을 줄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아그 어, 다음에 일단 더블해서 s e 셋이라고 해주고 아 어, 똑같이 매스 메스. 그리고 매스에 그 사인 우프. 사인 아 어, I 곱하기, 매스의 코사인, i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오실레이트 되는 옵 f 밸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벌텍스를 갖고 와야겠죠? 그래서, 아 어... 새로 만드는 게 편할 거예요. 이게 더익스플리식 하니까. 아, 이렇게 p 만들어주고, new, list. 해 가지고 이게 바로 엑셀에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좀 어 이렇게 골치 아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오케이. 자, 여기서 m 벌티스에서 인덱스 잡아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은 벌텍스 얘네들 잠시 가져왔어. 여기서 그 옵셋 되는 것만큼 우리는 그 벡터를 스케일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음, p d 아 p d 하면은 막할 필요 없고 곱하기 옵셋이라고 해줘 보죠. 해줘 보죠. 일단 보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 포인트에다가 이 옵셋만큼 변형을 가했고 그 다음에 다시 업데이트 해줘야 되니까 벌텍스에서 어, add 하면 들어가는 거고 set 아, t 틱스에서 인덱스를 넣어 주는 거죠. 인덱스는 i겠죠. 그럼 이제 동일하죠. 지금 얘 그러니까 얘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포인트 만든 다음에 포인터를 가공하고 얘를 다시 동일한 인덱스에서 업데이트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p. x p. y p. z 보죠,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고 플러스 누르게 되면 자, 일단 에러가 났고 p가 원래 그러니까 이미 존재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p off라고 해주죠. set이라고 해주고 확대해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볼까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은 그이 중심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밤송이처럼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스케일 우리 스케일 있지 않나? 아 레듀스만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스케일이라고 스케일 이거 해주고 3.000 해준 다음에 스케일을 넣어줄게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더블로 바꿔주고 타입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이 유니타이즈 우리 유니타이즈 안 시켰죠? 여기에서 a 셋 밸류에서 곱하기 스케일을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케이 OK 누르게 되면은 이제 스케일이 적용이 됐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호스트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아까 그 센터 포인트 한 것만큼 우리가 그 상쇄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간단하죠. 아, p offset에서 빼주면 되죠. 5를, cp를.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음, 그쵸. 그렇죠. cast를 시켜줘야죠. 왜냐면 얘는 지금, 아, 포인트고, 그리고 CP는, CP도 포인트인데? CP 포인트고. 얘도 포인트고. 볼까요? 오케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할 때, 벡터를 넣어달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해보죠. 벡터 3D로 캐스트를 해보죠.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나왔죠. 예. 뭐, 음,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네요, 잘. 아. 아. 하... 진행된 게 아니네요 <웃음> 자 일단 가져왔고 이게 왜 이렇게 왔지? 자 X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요소별로 빼줘보면 빼줘보면 y, z, z, y. 플레이 시키게 되면, 아, 빼줘야지. 아, 그렇죠. 이, 여러분,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오퍼레이션이 뭐냐면은, 여기에 워낙에 포인트들이 있고, 이 포인트들을, 그, 센터로 보냈다는 건일로 갖고 와서 이제 이 옵셋과 그러니까 스케일만큼 여기 중심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항상 벡터는 0,0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이쪽으로 가져오는 게 맞죠. 자 그러면은 아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 값에서 dot .x에 플러스 시켜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y 에 플러스를 지켜주고 그러니까 다시 계산한 다음에 원래 자리도 갖다 놓는 거예요. z 시켜주고 플레이 자 그럼 이렇게 돌아왔죠. 예, 그래서 지금 사인 코사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옵셋이 이루고 스킬 다운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그멘트를 높여주고 좀 줄여줘 볼까요?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u랑 v 넘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 하나 그 j를 가지고서 사인 코사인 가지고서 우리는 지금 그이 옵셋 값을 이렇게 아, 만들어냈죠. 예, 네, 여기서.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나오고, 이네 스케일 밸류를 곱해가지고, 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사실, 이건 다 벡터 칼큘레이션이에요. 이건 다 벡터 칼큘레이션이니까, 벡터를 칼큘레이션 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값에다가, 이 벡터가 이제 계산된 것들을 어플라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 값에다가 이제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좀 보기 편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벡터 부분을 같이 하게 되면 그때 같이 또 이제 이야기를 제이 나눠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setVertex에서 이 인덱스만큼 들어가서 과거의 값에다가 apply를 새로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코드가 이렇게 나왔고 이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시고